고 지적했다. 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인한 건설 원자재 가격 폭등과 미분양 증가의 주택건설 경기 악화가 자금력이 약한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쇄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시공사등은 절차로 입주가 수개월 지연되는 등 분양받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HUG가 대의변제한 전세보증금 규모는 4년간 1조 6,6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인후 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2019년 2837억원에서 2021년 5,040억원으로 78% 증가했고 올해는 8월 현재 4,341억원 수준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빌라 2,8245억원으로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아파트가 6,230억원이었다.